<신료>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 말구서 농가에 흘러 세상이 와줘다 할지 보라 <목소리> 좀더 좋냐 영년삼복이 되거든 녹아 자, 가를 쳐다보여 중만금리 전당이 이와 조다할세구나좀더 조냐 명년 구시월에 산공거리는다자한경전너전들 지양